김정은의 상태에 대한 소문은 다음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김정은은 건재하다. 그가 겁이 많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서 원산 휴양지로 거처를 옮겼을 뿐이다. 그래서 조만간 나타날 수도 있다. 둘째는 그는 심장수술 또는 스탠트 시술을 받았거나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지금은 뇌사상태이거나 아니면 이미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 4월에 있었던 미사일 발사 시험에 실패로 큰 폭발이 있었고 현장 부근에 있던 김정은은 크게 다쳤고 치료 중 사망 상태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심지어는 폭탄이 김정은을 향했다 이런 말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팩트는 무엇일까요? 미국 CIA에서마저도 정보를 얻기 어려운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라고 말할 정도로 고도로 폐쇄된 나라가 바로 북한이기 때문에 이번 김정은의 상태에 관한 한그 어느 언론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김정은은 최소한 시하다 최소한 그가 아프다 라고 하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매일처럼 미 공군 정찰기가 대여섯 대씩이나 매일처럼 북한에 대한 정찰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정황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북한 김정은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길을 쓰고 확인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 저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가 살아서 언론에 깜짝 등장한다면 이 모든 논의가 다 허사가 되는 것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김정은의 변고가 이렇게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전 세계 언론이 그의 상태를 추적하고 하루하루 보도를 쏟아놓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그에게 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에 만약에 핵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관심이 집중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핵이 왜요? 그가 죽는 게 어때서요? 라고 만약 묻는다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미국이나 구소련 같은 곳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핵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핵무기 사용 및 통제 매뉴얼이 만들어지기까지 기나긴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핵무기가 개발된 지 불과 수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핵의 통제력을 지닌 권력의 핵심이 갑작스럽게 만약 사라졌을 때그 불안정한 상황에서 핵이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서방세계는 심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후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에서 모든 권력이 한 사람 김정은에게 모아져 있는 상황에서 제도화된 2인자의 자동 등장, 내지 지정 생존자와 같은 프로그램이 없다면 권력을 잡기 위한 군부 세력들 간의 전투 또는 구대타 같은 상황이 전개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과정에서 그 특정 세력이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만약에 핵무기 또는 미사일의 우발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이런 가능성은 모든 사방세계를 떨게 하기에 충분한 것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계자의 지명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은 북한이 순조롭게 다른 한 사람에게 권력이 넘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될 것인가에 따라 주변 국가들 특히 한국은 물론 중국과 미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김정은의 변고가 확실하다면 이렇게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렇게 전 세계적인 수많은 의혹이 일고 있는데도 그리고 심지어 북한 내부에서마저도 소문이 나서 주민들이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북한 당국은 왜이긴 침묵을 이어가는 걸까요?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후계 구도가 아직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아마도 북한은 이 후계자를 확정하는 격렬한 논쟁이 진행 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북한의 후계 구도 선택을 한번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한다면 김여정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이 현재는 가장 가능성 있는 1순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북한당 정치국회의와 최고인민회의 14기 제3차 회의 분석과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에서 이미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보선되면서 당중앙이라는 지위와 역할이 부여될 것이라는 분석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당 중앙은 1974년 김일성의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일과 1910년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에게 부여된 호칭으로 김여정이 다음 후계자가 될 것임을 북한 지도부가 인정한 셈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부가 과연 여자 군 통수권자를 받아들일까요? 북한 사회가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사회고 또 3대에 걸쳐서 그 정권을 뒷받침해준 군부 세력 및군 원로들이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가 의문으로 남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분명히 여성 지도자 동지라는 말이 북한 사회에서 날썰기는 하지만 상황의 논리를 잘 개발하는 북한 정권 지도부의 속성상 뭔가 그럴싸한 정당성을 만들어내서 여성 지도자에게 북한의 미래를 맡길 준비가 된 것을 내외에 공표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일단은 김정은 아들이 너무 어려서 후계자가 될수 없다는 객관적 사실 그리고 백두열통은 김여정이 현재로서는 유일하기 때문에 당장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둘째, 김평일이 백두일통으로 정통성이 있어 보이지만 4년도 아니고 40년을 해외에서 떠돌았고 김정일의 극심한 견제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그와는 대화조차도 꺼려하는 분위기에서 살아온 그를 지지할 세력 기반이 전무하다는 것이 김평일에대한에 눈을 돌리기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셋째, 북한을 이끌고 가는 최홍애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은 사실상 현상 유지를 가장 큰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일 것입니다. 관료들이라는 원래가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김여정과 지난 수년간 호흡을 함께 같이 해온 그 친숙함을 버리고 김평일이라는 새로운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점이 김여정 후계자론을 미는 합리적 근거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김여정에게 백두혈동으로서 상징적인 국가원수의 지위를 맡기고 최영현을 비롯한 엘리트 집단들의 집단지도체제를 만들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섯번째, 이 과정에서 사방세계가 우려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의회 조사국 CRS가 북미관계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이 사망할 경우 첫째, 권력투쟁이 일어날 경우가 있고 두번째, 핵무기통제와 인도주의적 위기 즉, 대량난민사태, 세번째, 중국과의 대치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부분이 그 우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여정이라는 지도부의 선택을 거부하고 소외되어 온 일부 군부 세력이 움직인다면 상황은 많이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부가 김여정이라는 불과 30대 초반의 여성을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만약 거부했을 때 그를 옹게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간의 내전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북한은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핵관리는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자칫 핵 단추가 눌러지는 우발적 상황까지 염두에 둔군 작전을 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개입을 배제한 채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에 새로운 북한 정권을 수립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이 피하고 싶은 최악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미국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부 권력투쟁과 내전의 상황에서 김여정의 생사 여부에 따라서 김평일과 심지어는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까지도 불러들여서 북한의 지도자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정학적 위치상 중국의 개입이 더욱 적극적이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입니다. 친중의 대표적 인물인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제거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김이 극도로 약화되어 있는 중국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친중 정권을 세우자는 노력을 가열차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